비번호는 709로 하고 엑셀 파일명은 sp-수험자명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번호 폴더를 만들어야 되죠.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새 폴더 폴더의 이름을 709로 해주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나서 엑셀 파일을 실행해주겠습니다. 더블클릭 새 통합문서를 클릭해 주시고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PC를 클릭해 주시고 바탕화면을 클릭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709 폴더를 더블클릭해서 상단에 709 폴더명이 와야 됩니다. 파일명은 s p 언더바 수험자명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엑셀의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제목은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를 하고 밑줄을 해주겠습니다. 실적 포인트를 풀어보겠습니다. 130만 원 이상이면 이랬으니까 조건이 붙죠. 그러면 if로 푸시면 됩니다. then if 가로 열어 주시고 구매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구매 금액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130만 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해 주시고 13000000 적어 주시고 콤마 구매 금액에 5%라고 했기 때문에 구매 금액을 클릭해 주시고 곱하기 5%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매 금액이 130만원 미만은 자동으로 완성이 됐죠. 그냥 콤마만 찍으시면 130만원 이상이면 5%를 해줄거죠. 구매 금액에 그리고 130만원 이상이 아니라는 건 130만원 미만 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 금액에 곱하기 3%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 해주시고 총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총 포인트는 기본 포인트 더하기 실적 포인트입니다 기본 포인트 더하기 실적 포인트 엔터 치시면 됩니다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 끌어 주시고 사은품은 총 포인트가 만원 이상이면 청소기 조건이 갈리니까 똑같이 i f 문 쓰시면 됩니다. 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총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총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100000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콤마 만원 이상이면 청소기라고 했으니까 청소기 적어주시고 콤마 만원 이상이 아니면 상품권, 타월, 공백이 있는데 저희들은 공백을 적어주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 품은 전체를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C, 쌍따옴표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원 이상을 5천원 이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상품권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천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쌍따옴표 두 개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v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원 이상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천원 이상이면 타 워를 적어 주겠습니다 이제 만원 이상이면 청소기, 오천 원 이상이면 상품권, 천원 이상이면 타월, 나머지는 공백이 됐습니다. 엔터쳐 주시고,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 주시면 됩니다. 순위는 총 포인트가 가장 낮은 경우를 1로 하고 순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는, 순위는 랭크로 구하죠. 랭크 적어 주시고, 가로를 열겠습니다. 총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고 가장 낮은 수가 1등이 돼야 되니까 오름차순 하시면 됩니다. 콤마 REF는 범위죠. 범위를 씌워주시고 F사를 눌러서 범위를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오름차순 해주시면 가장 낮은 숫자가 1등이 됩니다. 더블 클릭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1등이 가장 낮은 총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평균을 구해주겠습니다. 넨, 에버리지 범위만 씌워주시면 되죠.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오른쪽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겠습니다. SUMIF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사은품이 상품권인 각 해당 항목별 학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는 SUMIF RANGE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입니다. 사은품이 상품권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이니까 사은품의 범위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동채우기 할때 여기에 범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해줍니다. 콤마 조건을 적어야 되니까 쌍따옴표 상품권을 적겠습니다. 콤마 썸 레인지는 합계의 범위니까 해당 항목의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나중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때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F4를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오른쪽으로 끌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범위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esc 를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sum if 를 이용해서 청소기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는 sum if 가로 열어 주시고 청소기인지 아닌지 검사할 사은품의 범위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f4 를 해주겠습니다 콤마 쌍따옴표 청소기 해주시고 콤마 더하기는 해당 항목이니까 실적 포인트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오른쪽으로 한칸끌어주겠습니다이 c 이면서 고객번호 MA로 시작하는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엔드 조건만 있으면 SUMIFS로 풀수 있습니다. 네. s 입 m ifs, 가로 열어주시고 sum range는 학계의 범위니까 실적 포인트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조건의 범위는 이 c 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되니까 고객명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한번 끌어야 되는데 여기에 범위가 옆으로 이동하면 안되죠. 그래서 F4를 눌러주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EC라고 적어주시고 쌍, 별을 해주시면 EC로 시작하는 사람을 검색할 수 있죠. 그 다음 콤마 두번째 조건은 MA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고객번호를 범위 씌워주시고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쌍따옴표 ma 별을 찍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쌍따옴표 가로 닫고 엔터 쳐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 주시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 범위가 정확하게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위가 10 이상 15 미만인 합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UMIFS 가지고 풀수 있죠 sum ifs sum range는 합계의 범위니까 실적 포인트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조건의 범위는 순위가 1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순위의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끌때 순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해주겠습니다. 콤마 순위는 1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10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콤마 두번째 조건은 15 미만이라고 했죠. 순위기 때문에 똑같이 순위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를 하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 작다15 적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닫아 주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 주시고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범위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값을 구했습니다. 셀 병합을 해주겠습니다. 서식 복사를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줄을 바꿀 때는 alt 누르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행 높이를 키워 주겠습니다. 범위 씌워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한칸 내리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를 X자로 만들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회계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블럭을 씌워주시고 표시 형식에서 회계를 선택하겠습니다. 회계의 금액 단위가 들쭉날쭉하게 보기 좋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다시 눌러주시면 회계가 정확하게 일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 숫자는 블럭 씌워서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동시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9번 항목의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식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정렬 정렬 기준은 분류를 선택해주시고 오름차순 기준 추가 고객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해주겠습니다. 확인 함수식을 기재할 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줄을 전체 블럭 씌우겠습니다. Ctrl-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키보드에 ESC를 눌러서 블럭 설정을 해제하겠습니다. 셀을 클릭해 주시고 다운표를 입력하신 다음에 Ctrl-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엔터 쳐주겠습니다. 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줄을 블럭 씌우겠습니다. 컨트롤 C ESC를 누르시고 셀을 클릭하신 다음 다운표 컨트롤 V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표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명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실적 포인트와 총 포인트의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세로 또는 가로막대형 차트 삽입을 해서 작업하셔도 되고 콤보 차트 삽입으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2010버전에서 계속 세로막대에서 차트 변형을 했기 때문에 세로막대로 작업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차트를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키보드의 Alt키를 눌러서 눈금선에 맞춰주겠습니다. 실적 포인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총 포인트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겠습니다. 총 포인트를 묶은 세로 막대형의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제목을 입력하기 전에 색깔이 너무 연하기 때문에 검정으로 먼저 바꿔 주겠습니다 상단에 홈 탭을 누르시고 글꼴 색을 검정 텍스트 1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밑줄 상단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축제목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고 고객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르시고 축제목 기본 세로를 누르시고 포인트를 적어주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값을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빈셀을 하나 클릭해 주겠습니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파일, 인쇄를 누르면 인쇄가 차트만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의 선택을 취소하기 위해서 인쇄를 하나 클릭해 줍니다.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자동 맞춤을 체크해 주시고 여백 위쪽은 6을 해 주시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인쇄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인쇄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창을 닫아 주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709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엑셀 파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